말하는 센서 스피커 음성 멘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플레이스토어를 눌러 문자를 읽어줘 어플을 다운로드하세요. 설치 후 어플을 실행합니다. 메모장에 원하는 문장을 입력합니다. 읽어줘 버튼을 터치하면 멘트가 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측 상단의 저장을 누르면 아래 저장 위치가 나타납니다. 바탕화면으로 나와서 내 파일을 터치하여 웨이브 파일을 확인합니다. 웨이브 파일을 mp3 파일로 바꿔주어야 되겠죠. mp3 파일 변환기를 설치합니다. 미디어2 mp3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mp3 파일을 sd카드에 저장해서 음성경보기에 옮겨 담아야겠죠. 스마트폰 usb에 옮겨담거나 pc에 전송해서 usb에 담아도 된답니다. SD 메모리를 빼서 음성경보기에 딸깍 소리가 나도록 집어넣어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빼서 넣고 고출력 스피커는 USB에 넣어진 상태로 진행하면 됩니다. 고출력 스피커는 SD 카드를 USB에 넣은 상태로 진행하면 됩니다. SD 카드를 넣고 A버튼을 길게 누르면서 전원 버튼을 올리면 단말기에 저장됩니다. 약 30초 동안 램프가 깜빡입니다. 그후 버튼에서 손을 떼면 됩니다. 인체 감지 센서 앞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음원이 나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w w w 1 1 8 4 c o m 으로 접속하세요. 전화 01094701599 문자로 주세요. 감사합니다.